밤이 아니고요 새벽이에요 <웃음> 오늘 아침에 어 7시 40분 비행기로 제주도를 가는 일정이어가지고 지금 아직 해가 뜨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출장이에요 일 때문에 가는 건데 같이 브이로그를 좀 같이 찍어보려고 해요 김포공항 빨리 가야 돼가지고, 얼른 운전에 집중해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항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오늘 평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어, 이제 갈건 해가지고, 이제 곧갈 거예요. 빨리 제주도 가고 싶어요. Five, eight, nine, seven, seven b o n s for Seoul. Excuse me, b o n b s for Jeju. 여행하기 전에 눈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갈색 단지탑이 있습니다. 음, 맛있는데? 응, 뭐 맛있지. 음, 여기는 맛있어. 지금 사과, 당근, 비트, 감귤, 바나나, 코코아, 치커리 추출물까지 다. 다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 건데 또한 네 나오면 누워주시는 네. 거예요? 네. 요 <웃음> 음 그래. 아우 너무 좋다.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표님 앞에서 응. <웃음> 애교. 술도 어? 안 먹었는데. 나술안 했습니다. 너왜 응. 어, 화났어? 어? 왜 화났어? 안녕. <목소리> 근사오신데요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체크인하러 왔어요. 저 그랜드 조선 처음 왔거든요. 근데 여기 좀 안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체크인하는 양지영 라라라라 <목소리> 따라라라라라라 여기는 미니티 발망이에요 발망 바르망.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가든 조명이에요 이렇게 어머 <웃음> 숨어 계세요 이렇게 <웃음> 오늘 가지고 온 기초 오늘 이번에는 기초를 듀이셀 제품으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앰플은 라이스테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스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쭉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되게 좋아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렌징은 여행용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베스티나 그 다음에 이건 생카, 그 다음에 이건 좀 담아왔어요, 리베나이거 포호바 오일인데 이 페이스팩토리 괄사랑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굴 되게 많이 붓는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잠을 또 잘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 앰플썸. 제가 이거 선물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제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센스처럼 발리는 타입 이어 가지고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머리에 탈색 염색 그 다음에 엄청 손상모 잖아요 데미지 예요 근데 이 헤어 세럼이 엄청 좋다고 해서 이거 챙겨 봤습니다 제가 요것도 챙겨 봤거든요 제가 좀 모공에 진심인 편이잖아요 근데 웰더마 제품인데 필링 팩인데 쑥, 그 다음에 녹차 이렇게 들어간 성분인데 저 이거 쓰면은 진짜 구 그러니까 모공이 정말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에다가 뽀얘지고 부들부들해져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다 사용하고 또살 예정이에요.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 진짜. 화장 진하게 하거나 어, 모공, 제가 좀 화이트 헤드가 좀 많이 생기는, 자주 생기는 타입인데 요거 주기적으로 사용해주면 모공 관리가 진짜 쉽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돼서 요거는 진짜 제가 강추하는 제품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화장을 또 메이크업을 또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좀 깨끗하게 세안을 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챙겨봤습니다 가베들 아니, 바쁜 보다. 까지. 음. 아, 짠! 비수기의 급여행가보다 싸니까. 나 말고. 짠! 먹었어. <웃음> 와중에 찍는 거 알고 막 열심히 아, 어 뭐야 죽여버린 내꺼 일리 오세요 옆에 분께 죄송하다고 꼭 적어주세요 합니다 어쩐지 짐이 좀다르 여기가 더 예쁜데? 어, 여기 예쁘게 나와 <웃음> 오, 오, 여기 너무 괜찮다 오 여기 오나 여기 나는 밑에가 어 밑에가 조명이 올라서 와 그런가 봐. 어? 여기 예쁘네요. 안... 페이스팩토리. 괄사. 이게 케이스고 이게 도자기 괄사거든요.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또한 손에 싹 들어와서 한 손에 들어오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제가 오늘 좀 잠을 못자 가지고 자기 전에 좀 갈사로 마사지를 좀 하고 자려고요 제가 요즘 테니스 하다 보니까 팔이랑 어깨 쪽이 좀 많이 뭉치기도 하면서 복부나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좀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 팩토리라는 갈사를 좀 알게 됐어요 뭐이 제품은 전 참시에서도 알키 님이 또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뭐이 어 제품은 100% 천연 백토로 고운 가마 에서 3번 정도 구워낸 전통 도자기 활사고요 7가지 지압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지압이 가능해요 파우치 도 진짜 고급스럽고요 미국 코스모스 오가닉 인증까지 받은 100% 호바 호 오일 이랑 같이 마사지를 하면 시너지가 장난이아니더라고요또이 제품이 청담동 필라테스 강사님들의 입소문으로도 난리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녹색창에서 1위인 제품이기도 하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도 그리고 올용에서도 1위인 제품이라고 해요. 호호바 오일을 먼저 올려주고 괄사를 사용해서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 건데 이 호호바 오일이 너무 무겁지 않은 오일이어서 면 되게 오일리한 감성이 아니라 딱 스며드는 오일의 깔끔한 마무리감의 호호바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이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건조한데 호호바 오일 립밤이라든지 이런 가을이나 겨울에 호호바 오일을 뭐 바디로션이랑 같이 섞어서 바르거나 하면 은 되게 촉촉해서 건조함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딱 보시면 스며든 게 보이죠? 바로 저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지 그리고 테니스를 해서 그런지 이쪽 어깨가 많이 결려가지고 일단 목선부터 어깨 좀 위주로 많이 오늘 을 관리를 좀 해주려고요 이게 또전 참시에서 아이키 씨가 또 사용했더라고요 이렇게 쏙 파인 부분을 아 시원해 이게 목에 들어가니까 너무 편해 마사지 되는 느낌 그리고 이 부분이 눌러주니까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얼굴 라인을 한번 잡아주면 다음날 붓기가 확실히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엄청 많이 붓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근데 확실히 라인이 달라져. 이렇게 해서 오돌토돌한 이런 부분에서 한번더 긁어줘요. 엄청 시원해. 와. 엄청 시원하네. 얼굴도 아지는것 같아. 응, 붓기도 사라지고. 이거 시원해. 한번 해보세요. 되니까. 네. 목인데 엄청 어. 시원하네 링양이쪽 뒤쪽으로 돌아가신 엘리베이터 에서 탑승하시면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하얀색 속 아.. <목소리> <목소리> 저희 커피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고요그 네.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혹시 가져가시는 걸까요? 네, 이제 전복파인데 전복이 안에 들어있어요. 전복파이는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따라라라라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전복파이거든요. 먹어보려고 했죠. 이야, <웃음> 엄청 맛있다 보니까. 맛있어. <웃음> 특이해. 진짜. 음 <웃음> <웃음> 위에 치즈랑 안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들어있어. 이거 <웃음> 봐. 안에 송초 소스가 이렇게 대박 뭐야 와, 엄청 푸... 약간 그 진짜 파이 약간 그 호주식 파이 응. 미트 파이처럼 응. 응. 너무 맛있다 아, 무슨 해산물 스파리티 맛도 다 위에 치즈를 같이 올려서 구나봐 음~~ 음~~ 와와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 응.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왜 그냥 하는 말안 하는 거야? 고추, 하한아피뇨 같은 것도 줄었어 너무 맛있다 음. 음. 우리 조선델리 아까 언니가 음. 너무 맛있어 말한 게 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찐이었어 그러 음. 찐이었어 이거는 크림이야 그니까 너무 맛있어 어? 이건 크림이었다? 어. 아이 면이 또 영업하네 바꾸면은 그러니까 전복 크림 뭐 크림, 크림 파이라고 해야되나? 음. 제주에서만 먹을 게 있어 음? 너무 맛있지 진짜 너무 맛있지 그냥 이거 거짓말이 아니지 너무 맛있기 전에 전복 파이를 먹고 여기서 조금 즐기다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거요 화장도 안 하고 <웃음> 이거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원래 언니 건데 이게 골프 브랜드인데 신제품이신상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약간 골프 브랜드 같지 않게좀 약간 되게 힙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성게 전복 김밥이랑 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3인분. 주문받고. 네. 음 어쩌? 네면 음 오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 오진 않아? 그거 같이 사줘 간다 먹어봐. 야, 대박. 먹 어. 성균이 생활 때. 맨날 는저녁에 엄마한테는. 갈 응. 일 전에. 응. 당균도 응. <웃음> <웃음>